첫 상담 오시면 음. 인사는 물론 이제 마주치고 드리죠, 음. 보호자님하고. 그리고 저희는 다 바닥에 엎드려서 어. 앉아서 아이들만 보거든요. 야, 즐겁니? 한마디 해봐. 아, 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최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야, 벌써 한몇년 만에 제가 알기로 한 5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야, 최준 대표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해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애견계 쪽에 예? 이용을 담당했던 20년차 피토테라피 토탈케어 서비스 반려동물 쪽으로 음. 전향을 한 대표 최유신입오다 예. 지금 그러니까요. 테라피는 테라피는 그야말로 치유를 위한 나 음. 미용도 포함된. 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 자연 반려 동물들 아. 예, 자연 치유 그런 걸로 접목을 해서. 그럼 치유를 한다는 게 멘탈을 치유해요? 아니면 정신적? 예. 심리적? 예. 주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알코 음. 있는. 어. 음, 그런 네. 부분까지 다. 와, 그러니까. 네. 네, 얘네들은 이제 처음에 네. 우리 푸드, 네. 푸드 테라피 쪽에 이제 네. 아이들 음식 할때 음. 쓰는 공유들이고요 아래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피부나 네. 네, 스파에 적용하는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여기가 또 프랑스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페테라피라고안 하고. 네. 아까 드라이하고 이렇게 쭉 씻고 하는데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찍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완전 놀란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사람처럼.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편안해 이 표정이야.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이걸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홍보를 안한 거죠. 아, <웃음> 이 친구예요. 우리 애기 왔다. 아침부터 와서 계속 먹고 쉬고, 쉬고 놀고. 놀다가 <웃음> 자다가 방금 샤워하고 네, 드라이하고 마사지 받고 응. 지금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네, 또 체험하려고 와. 와. 신기해 강한 빛이 나오니까 시력 보호를 위해서 이걸 하나봐요 네 눈에는 어.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아. 눈에 보호에 대해서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예. 피부는 빛 이거 파장을 이용해서 예예 예. 피부 재생과 털 재생에 좋은 걸 지금 음. 하고 있어요 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지 이야 신기하네요 <웃음> 이, 이건 뭐예요? 수소 미스팅 아 이게? 수소? 네이 어? 수소수 엄청 비싼데 금방 날아가니까 바로 생성해서 바로 아아 이게 몇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마다잘 어. 있어주면 20분까지 하고 싫어하면 음. 짧게 5분만 하는 양이에요 5분 네. 야 지금 이 프로그램 어떤 거예요?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기가 건조하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되게 미세하게 어. 분사를 해서 최대한 흡수가 잘될수 있게 아. 와, 어, 야. 와, 이 녀석, 진짜. 진짜 완전 호사를 누리는구나. 이런 호사가 있나. <웃음> 아이, 딱 자세를 잡아. 이거 역시 받아본 놈, 놀아본, 노는 것도 놀아본 놈이 잘 논다고. 얘딱 많이 받아봐서. 어, 근데 이런 거를 처음 받아본 아이들은 면 되게 생소해 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생소해. 생소해. 다 하진 않고 이렇게 예. 오래 하지도 않고 조금씩만 예. 하고 적응하면서 아 적응 시간 주면서 회사 크림까지. 어. 아 정말 너 초롱초롱한 눈빛이. 네. 아, 빨간 불과 파란 불이 동시에 들어오네. 네. 야 즐겁니? 한마디 해봐. 아, 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어. 이런 테라피 상품은 강남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꽤 많이 있나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기계하고 테라피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와, 네. 그러면 여기 방배동에서 래마을까지 찾아와야 된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러더니. 네. <웃음> 어. 어. 아 그럼 이제 저 따뜻한 거예요? 아 시원한 거예요? 네. 아 <웃음> 이런 거는 시원도 뒤돌아 쪼쪽아 이쪽, 이쪽, 재밌다. 사람하고 똑같네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스파니까 바로 털려고. 어 아. 진짜 신기하다. 아 이건 새로운 <웃음> 세상이야. <웃음> 반려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다. 아, 네. 어, 그러니까 반려 동물 인구가 늘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네. 반려 동물 수요가 천만이 넘었다. 네. 그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계 지금 종사하시는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2002년도. 2002년. 네. <웃음> 야, 그럼 19년째예요. 네. 거의. 월드컵. 20년 전 애견시장과 지금 2021년 애견시장이 가장 달라진 건 어떤 거예요? 언어부터가 달라졌죠. 아, 언어부터. 진짜. 저는 20년 전 그러면 그 당시에 애견 관련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그 노란색으로 해서 네, 애견... 나라 룸도. 애견... 나라! 아, 얘기 되나? 어, 나라 애견, 저도 기억나요. 네. 그러면 그때 나라 애견은 제가 느끼기에 충무로의 애견 분양시장이 프랜차이즈화 됐던 곳. 애견 분양. 용품, 유치원, 미용실 어느 쪽이 요즘 보시기에 그냥 야 요즘 그쪽 요즘 뜨겁다며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있나요? 음, 저는 페테라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웃음> 실질적으로는 예, 예. 아이들이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 요즘 핫한 건 훈련이나 교육, 유치원 아 훈련, 교육, 유치원 네. 그리고 재활센터 어, 그렇죠 네. 훈련, 피샵을 어떨 때 고객들이 찾아오시나요? 조금 어딘가 치유가 필요한 음, 아이들, 맞아. 몸이 불편한 아이들, 음. 백세시대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도 음. 노령견들이 굉장히 예, 예, 예. 많아졌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기보다 예, 예. 가족이에요. 아. 반려가족. 반려가족, 음. 맞아요. 피터테라피가 뭐예요? 피터테라피는 예. 아로마를 포함한 예. 모든 식물, 어. 꽃, 어. 줄기, 허브. 잎, 네, 뿌리, 예. 음. 열매, 뭐 음. 모든 것을 통틀어하는 지금 하는 피토테라피를 한다면 아이별로 가격이 다르겠네요? 네. 크기에 따라서? 어, 아니면 종에 따라서? 네, 예전에는 어. 견종이 어떻게 되나요? 어. 몇 킬로인가요? 음. 이거에 대해서 가격이 딱딱딱딱 음. 나눠져 있고 표시도 다 계산표되어 예. 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맞춤테라피이기 때문에 예. 가격이 토 테라피가 격에 음... 있는 1회 1회 시술 비용이 저희는 정말 토탈이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용실에 가서 헤어만 하는 예, 게 예. 아니라 맞아요. 전체 전신을 예, 예. 또 아이들의 심리 치유까지 어. 또 피부 예. 음, 뭐 근골격계 예예. 깊게 예. 어루만져 줄수 있는 치유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토탈로 다 가격이라서 보통 시간은 2시간 아니요. 한시간에 끝낼 수도 있고요. 2시간에, 2시간에 끝낼 수도 있고,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 4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1박 2일을 지내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음, 10만 원대부터 최소 5, 60만 원까지 다양하게. 네. 그 이상 아, 처음부터 그럼. 회원제를 하게 되면 음. 좀 부담도 되시고 음. 여기가 정말 테라피가 되는 곳일까 의문도 음. 생기기도 해서 처음에는 자신 있게 예.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고 음. 다음번엔 회원 권 회원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다음 번에 그렇죠. 뵙겠습니다. 테라피 예. 네. 샵을 그래도 우리 최일신 대표님의 좀 수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변에 애견 이런 사업 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어떤 스타일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음. 살아남더라. 뭐 이런 음. 이런. 나는 강아지를 <웃음> 좋아해요. 어. 고양이를 정말 좋아해요. 좋아요. 그건 기본이겠지. 그렇게많은안 돼요 아 그건 안 된다 네.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저는 강아지 사람. 마음을 이해해요 뭐이 정도도 안 되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해요는 응. 안 돼요 어. 그거는 자기 자기 입장이니까 자기 반려동물만 키워야죠 맞아 어떻게 보면 네. 나이팅게일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응. 네아 <웃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 저, 저도 아직 정답은 예. 없어요 그리고 음. 이게 이게 나의 모든 사람들이 다쓸수 있는 맞아요. 방법도 아니다. 네, 서울시 25개구가 있는데 이 애견 테라피샵은 최적 입지.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아파트 상권, 뭐 빌라 타운, 아니면 뭐 원룸촌, 아니면 뭐저 이런 지방 소도시 뭐 이렇게 본다면. 이런 테라피 샵은 어느 쪽에서 그나마 최적 입지라고 보여지나요? 음, 제가 세 곳에서 20년. 오세 어, 곳? 네. 무슨 동 무슨 동이었어요? 어,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철산한. 네. 예, 오류동에서. 5년 <웃음> 오류동, 그리고 오류동 네. 바로 옆에 광명 오류동. 네. 그리고 아. 여기 설해마을인데요. 설해마. 어르신들이 저 아파트도 보면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안고. 정기까지 어, 손주보듯이. 그렇죠, 손주보듯이. 네. 네. 그 인구가 최근에 저는 가장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꼭뭐 이런 테라피샵도 굳이 이렇게 막 비싼 동네에 꼭 가서 할 필요는 없다. 네. 그 우리 페테라피샵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분명 있을 음... 것 같은데요. 스파, 뭐 마사지, 스파 마사지 다 기본으로 이제다 기본으로 네, 해 팩도 많이 하고 예 팩도 하고 그거에서 멈출 수는 없어서. 예, 예. 단순한 뷰티 쪽이 아니고 정말, 거의 케어 쪽이네요. 네, ]이네요. 정말 저는 케어 쪽이에요. 근데 미용은 기본적으로 자신 있고요. 아, 네. 심적 케어와 피지컬 케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네,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할 때가 뭐냐면 음, 음. 이 아이의 그때 심리적인 스트레스적인 음. 환경 그 상황이 안 됐을 때는 미용을 음. 다못 마무리를 못 짓고 맞아. 네, 쉬어야, 될 때는 그대로 갔다가 음.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1박 이상의 케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최유진 대표님 하시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음. 야 애견 대통령이시다 음. 애견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늘 사고하고 생각해야 된다 네네. 이 느낌을 제가 딱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요 음. 첫 상담 오시면 음. 인사는 물론 이제 마주치고 드리죠 음. 보호자님하고 그리고 저희는 다 바닥에 엎드려서 어. 앉아서 아이들만 보거든요 와. 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서운하실 거예요. 아... 집안, 예, 예. 가정이 맞아요. 어떤지, 맞아. 어. 환경이 어떤지, 어, 맞아. 생활 습관이 어떤지, 어. 식구들의 성격이 어떤지. 음. 그냥 그 아이가 왔을 때이 아이를 분석하면 음. 다보 보, 100%는 아니지만 음. 보여요. 병원에 가는 아이들은 정말 음. 치료를 위한 거고 음. 수술을 위한 거고 음. 그 외적인 걸 제가 다 해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피나고 병을 케어하는 쪽외 나머지. 네. 거기다가 뷰티, 그다음에 품격, 뭐 영양. 장래까지. 아 장래 서비스까지. <웃음> 그래서는 제가 딱 이게 야 철저하게 애견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 분이 사업해야 되겠구나. 좀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다. 음. 돈을 쫓아가기 위해서 막. 욕심을 내고 마리수를 음. 채우려고 하고 음. 어떻게 보면 공장 가동이라 하죠 예예예. 예, 예. 그렇게 따르면 절대 할수 없는 게 테라피다 아 때문에. 그렇구나 처음 하시는 음... 분들은 매장 샵을 굳이 1층일 필요는 없다 1층은 용품이나 분양 어, 그렇죠 예. 어, 1층은 용품 분양이고 네. 테라피 샵은 오히려 더 편안함을 줄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뭐 3층이든 4층이든 이런 지상층에 들어가도 되고 한 15평에서 20평 내외 그 정도로 한다면 점포 구입비용 제외하고 이 정도 세팅하는 비용이 한, 한 5,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구나. 네, 저는 처음에 크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이었죠. 아, 더 아, 전신팔보 네.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병원에서 아. 포기한 아이들. 아, 병원에서 모공이 포기한... 막혔습니다. 음... 얘는 영원히 털이 안 자란다는 난이죠 제가 어떤 비니스 관점에서 막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 딱 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야. 맞아요. 어,